감자공주의 자장가 동화 친구들 안녕. 자장가 동화의 감자공주 이모예요. 마법의 꿀잠 주문 준비. 얍! 아기도 꿀잠, 엄마도 꿀잠, 꿀꿀꿀.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발이 되기 옛날, 옛날, 아주 먼 옛날 불라국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불라국의 왕과 왕비는 해마다 아이를 낳았지요. 첫째는 딸이었어요. 이듬해도 또 아기를 낳았는데 둘째도 딸이었어요. 다음 해에 또 아기를 낳았는데 이번에도 셋째 딸이었어요. 딸을 셋이나 낳았으니 이번에는 아들이겠거니 하고 믿었는데 넷째도 딸, 다섯째도 딸, 여섯째도 딸이었어요. 딸을 여섯 내리 나고 보니 이번에는 오기가 생겼지요. 일곱째야말로 아들이겠지. 철석같이 믿고 또 아이를 낳았어요. 그런데 낳고 보니 이번에도 또 딸이지 뭐예요? 왕은 무척 실망했어요. 왕은 화가 나서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에이, 딸이라면 이제 지긋지긋하다. 저 아이를 바다에 내다 버려라. <웃음> 귀한 딸을 어찌 버리라 하십니까? <웃음> 왕비가 눈물을 흘리며 말렸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웃음> 아가야, 정말 미안하다. 낳자마자 버린 자식이니 발이 되기라고 이름 지어주마. 우리 아가, 잘 가거라. <웃음> 왕비는 눈물을 훔치며 아기를 커다란 상자에 담았어요. 아기의 이름을 적은 종이도 상자에 넣어서 뚜껑을 닫았지요. 신하들은 아기를 담은 상자를 바다에 버렸어요. 하루는 마음씨 착한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다가 파도에 두둥실 떠내려오는 상자를 보았어요. 아니 세상에 누가 이렇게 예쁜 아기를 버렸을까? 그러게 말이에요. 우리 집에 아기가 없는 줄 알고 하늘이 선물을 주셨나 봐요.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아기를 집으로 데리고 와서 정성껏 키웠어요. 이름은 종이에 쓰인 대로 발이 되기라고 했지요. 어느덧 발이 되기는 무럭무럭 자라 열다섯 살이 되었어요. 왕궁에서는 갑자기 왕이 시름시름 앓더니 몹쓸 병에 걸려 자리에 눕게 되었어요. 왕비는 좋다는 약은 다 구하고 용하다는 의원을 다 불렀지만 왕의 병은 쉽게 낫지 않았어요. 오히려 점점 병이 깊어졌지요. 어느 날 왕비는 의원에게서 서천 서역국의 약수 이야기를 들었어요. 서천 서역국에서 나는 약수를 먹으면 병이 낫는다고 했지요. 왕비는 공주들과 신하들을 한자리에 불렀어요. 누가 서천 서역국에 약수를 구해오겠느냐? 신하들은 하나같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저는 못 가겠사옵니다, 마마. 아, 죄송합니다. 저도 좀... 저도 못 가겠습니다. 가겠다는 신하가 없자 왕비가 딸들에게 물었어요. 아버지의 병이 위중하니 너희들이 가서 약수를 좀 떠오너라. 첫째 딸은 손사래를 치며 말했어요. 저는 이 마을 밖으로 한 걸음도 나가본 적이 없는데 무서워서 저승을 어떻게 가요. 그도 그럴 것이 목숨을 내걸고 가야 하니 누가 선뜻 나서겠어요? 둘째 딸도 셋째 딸도 하나같이 못 가겠다고 했지요. 언니가 못 가는 길을 제가 어떻게 갈수 있겠어요? 저도 못 가요. 저도 못 가요. 왕비는 오래전에 버린 바리대기가 생각났어요. 왕비는 물어 물어 바리대기를 찾아냈지요. 아가야, 곱디곱게 잘 자랐구나. <웃음> 왕비는 바리대기를 보자마자 흐느껴 울었어요. 나를 낳아준 부모님이 왕과 왕비였군요. 바리대기는 크게 놀랐지만 놀라는 것도 잠깐이었어요. 막내야, 병든 아버지를 위해 네가 샘물을 기러와다오. 네, 어머니. 저를 낳아주신 부모님을 위해 무슨 일인들 못하겠어요. 다녀올게요. 바리대기는 보쯤을 하나 메고는 망설임 없이 길을 떠났어요. 바리대기는 산을 몇 개나 넘고 강을 몇 개나 건넜지요. 돌뿌리에 넘어지고 가시 덤불에 긁혀서 온몸이 상처투성이가 되었어요. 그러다가 소를 몰며 밭을 갈고 있는 할아버지를 만났지요. 할아버지, 서천 서역국은 어디로 가요? 이 밭을 다 갈아주면 알려주지. 바리대기가 넓고 넓은 밭을 다 갈아주었어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저 산을 넘고 너른 들을 지나 왼쪽 길로 가면 빨래하는 사람이 있을 터이니 가서 물어보거라. 할아버지가 알려준 대로 걸으니 냇물이 나왔어요. 내가에서는 할머니가 빨래를 하고 있었지요. 할머니, 서천 서역국은 어디로 가야 돼요? 이 빨래를 다 해주면 알려주지. 바리대기는 소매를 걷어붙이고 산더미 같은 빨래를 쓱쓱 문지르고 탁탁 두드려서 배고 같이 하얗게 빨아줬어요. 그제서야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어요. 열두 고개를 넘어 바다를 건너가거라. 그리고 이 금방울이 필요할 테니 잘 가지고 가거라. 할머니가 알려준 대로 구비구비 열두 고개를 넘으니. 넘실대는 바다가 나왔어요. 그런데 저 멀리서 천둥 같은 소리를 내며 다가오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기는 산 사람이 올 곳이 아니니 썩 물러거라! 배를 지키던 군사가 커다란 눈을 부라리며 말했어요. 바리대기는 할머니가 준 금방울이 생각났어요. 바리대기는 금방울을 딸랑딸랑 흔들었어요. 그러자 군사는 슬그머니 물러섰지요. 바리대기는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넜어요. 드디어 서천 서역국에 도착했어요. 큰 산을 넘어 약수를 찾아 걷기 시작했지요. 온 산에 꽃향기가 진동하고 알록달록 아름다운 꽃들이 활짝 피어 있었어요. 다 왔나 했는데 웬 총각이 길을 떡 가로막는 것이 아니겠어요? 나는 약수를 지키는 동수자다. 아무도 이곳을 지날 수 없다. 발이대기는 살짝 겁이 났지만 병든 아버지를 생각하며 용기를 냈어요. 길 지키는 총각님, 시약산 약수는 어디에 있나요? 약수는 왜 찾소? 아버지의 병이 위중한데 이산의 약수를 먹이면 낫는다고 하여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약수는 천하에 다시 없는 귀한 것이요 먼저 약수 값을 내시오 제가 먼 길을 급히 오느라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나와 혼이 나여 아들 삼형제를 낳아주면 약수를 주겠소. 발이대기는 그러겠노라 하고 총각과 혼이 나여 살기로 했어요. 3년 동안 같이 살면서 아들 삼형제를 낳았지요. 남편이 발이대기를 데리고 약수를 뜰어 가는데 울긋불긋 꽃들이 활짝 피어 있었어요 어머나 처음 보는 꽃들이네요 무슨 꽃이에요? 노란 꽃은 아픈 사람에게 문지르면 살이 돋는 살살이 꽃이요 붉은 꽃은 피가 도는 피살이 꽃이요 파란 꽃은 숨을 쉬는 숨살이 꽃이라오 바리대기는 꽃들을 한 송이씩 꺾어 소매 속에 넣었어요. 약수터에 이르니 거북 모양의 바위가 있는데 그 거북 입에서 약수가 한 방울씩 똑똑 떨어졌어요. 아침에 한 방울, 점심에 한 방울, 저녁에 한 방울 떨어졌지요. 석달 열흘 동안 한 방울씩 모아 호리병을 채웠어요. 발이 대기는 약수를 허리춤에 차고 불라국으로 돌아왔어요. 몸져 누워있는 아버지에게 달려갔지요. 아, 아버지, 제가 왔어요. 이것으로 낫게 해드릴게요. 바리대기가 아버지의 몸에 노란 꽃을 살살 문지르자 뼈만 앙상하던 몸에 살이 돋았어요. 다음에는 붉은 꽃을 문지르자 창백했던 피부가 밝으스레 해졌지요. 바리데기가 다시 파란 꽃을 살살 문지르자 왕은 후하고 긴 숨을 내쉬고 기운을 차렸어요. 왕은 바리데기가 떠온 약수를 마시고 병도 깨끗이 나았지요. 어, 이게 어찌 된 일이냐. 내가 다낳았구나 막내야 고맙다 고마워 <웃음> 아버지 어머니 <웃음> 막내야 미안하다 이제 우리 같이 살자꾸나 고맙다 <웃음> 이렇게 해서 바리되기는 아버지를 살리게 되었어요 시약산에 있는 남편은 약수를 지키느라 함께 오지 못해 발이 되기는 세 아들과 함께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친구들 재미있게 들었어요? 아 그렇구나. 이모도 정말 즐거웠어요. 오늘은 우리나라의 전래동화 '바리 대기를 감자공주 이모 각색으로 들려드렸어요. 자,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이제 조용조용 잠잘 준비를 해볼게요. 어머님, 아버님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지요? 정말 고생하셨어요. 늘 귀한 시간에 함께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 밤도 따뜻하게 푹 주무시고 내일 또 만나요. 안녕히 주무세요. 우리 친구들 이제 진짜 잠자 시간이에요. 따뜻하게 이불 잘 덮고 잘 자고 이모는 내일 또 만나요. 이모가 많이 많이 사랑해요. 안녕